고마워요 <웃음> <웃음> 보강관을좀 하고 계속. 만들려고 하지 마 그냥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. 그냥 쭉가 이군피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은 기군기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배터리 포수 입장에서는 좀 공을 잘 포구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죠. 기분 좋겠죠 그래도 일단. 그래도 포수라는 게 바로 올라가서 성과를 할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중에 1군 그냥 올라가서 조금 자기네들이 좀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죠. 우선 저보다는 저 선수들이 더 행복해 야겠죠 항상 여기 있는 선수들은 1군을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여기 있는 피처스 코치님들이 뭐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해서 뭐 희망을 잃지 않고 조금씩 좀 기하,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이번 시즌 시절... 그러니까 안 다치고 그냥 많은 경기 나가는 게 좋다고 잡고 있습니다. 예, 저 강민호 선생님 제 롤모델입니다. 그냥 공 잡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엄청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안정감도 엄청 있어 보이시고 또 어깨도 엄청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롤모델로 삼고 싶습니다. 분명히 저도 열심히 해서 일년 올라갈 테니까 그때 많이 저한테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드시죠. 이거 약간 인간극장노래장당겨주세요 <목소리> <강자 귀신>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호제는 자, 자, 한두 세 개. 알아나다. 소리 해야 돼. <웃음> 해생이다해이 <돼, 웃음> <해수이>. 맛있어, 맛있어. <웃음> 안 돼, 이거 잘 나와. 맞지? 요거 요거 잘 나오는 거 있어 햄버가 먹는 거 보다 낫지 요거 어. 잘 나왔어 어. 야 혜승아 해승아해승아 빨리 신발 좀 멋있게 신발 좀 한번 묶어봐 <웃음> 원샷 한번 잡아주실라니까 지금 100% 회복해가지고 합류했습니다 아쉽긴 해도 제가 다친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 수비 쪽을 좀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걱정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잘할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여기 웬일로 삼초고? 제일 중요한 건뭐 타이밍이니까 타이밍 을 위주로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야구 쪽에서는 타이밍이 좀잘 맞아 떨어져야 더 좋은 타격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뭐 타격 쪽에서는 지금 타이밍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타사에 들어갈 때마다 다 해줘요 매구매구마다 해주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득점껏 타율해서 조금 이렇게 좀 자신있게 좀 쳤으면 하는 발. 그렇게 해야 또, 타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자신감도 생기고. 그래서 이제 좀야구에좀 흥을 느낄 건데. 아, 그런 부분에도 조금 아쉽고 조금 대주고 싶은데. 그런 게좀 많습니다. 야, 야, 왜 일로 오는데? 야! 그런 부분은 솔직히 다 아쉽죠. 저도 아쉽지만 저보다는 그 당사자가 아쉬운 것 같아요. 많이 아쉽고, 왜잘 치고 있다가 또일본에 내려오다가 앞 부상 선수로 내려오면 저도 안타까움 아니고 그 선수는 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야, 좀 위로해줄 수 있는 부분? 그런 부분밖에 없을, 것 없을 뿐더러 또 다시 하자고, 또 힘을 내서 하자고 나는 말, 그게 제일 위로인 것 같아요. 반대로 이군 선수가 1군콜 없이에 1군 어떤 마음으로 올려보내셨나요? <웃음> 아 네. 분위 보셨죠 지금 애들 이렇다니까요 애들 올려보내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올려보냈어요? 될수 있으면 조금 힘 빼라고 그래요 왜냐면 좀 일군에 올라가면 잘 하고 싶은 마음에. 애들이 좀 손수레들이 이제 좀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저도 그랬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는 애들한테 전화를 수 있는 이유는 올라가서는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. 이네 하던 소식 그대로 해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. 못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<웃음> 때리시겠다 찍고 있어 <웃음> <웃음> <내 생일이야. 웃음> 어 양피 네 어, 왔어? 네자리 네. 예뻐해 주는데 계속 좋아가지고 또 컨셉 중이야? 야지파이해는데 허리 회전하는 거, 약간 그러니까 중심 앞으로 일자로 나가는 거, 이렇게 잡아주셨어요. 스피드가 잘안 나와가지고, 제구력이나 이런 거좀 많이 잡혔는데, 예전처럼 막 빠른 스피드가 안 나와가지고, 빠른 스피드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열심히 노력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<snowballing> <trek> <laughs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했다했어어 <웃음> 일단 프로 유니폼 입는 거 입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그리고 경기에서 잘 됐을 때 잘했을 때.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야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이제 프로 유니폼 입었는데, 근데 생각대로 너무 안될때 그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. 어, 저는 그럴 때 연습을 좀더 많이 해요. 연습을 해서 제걸좀 찾을 때까지 더 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.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자신감 잃지 말고, 알았지? 예. 됐다. 어, 아아 뭐. 아까 뭐다 이야기했지만, 예를 들어, 아까도 뭐그 똑같은 이야기지만, 영웅이 몸을 네. 천개나오고뭐 뭐 되게 아 네. 시계 못 움직여도, 아 네. 어? 아뭐 그런 것들 두 번째 플레이가 되는 방향 그것까지 생각해서 나는 백업을 가주라고, 오케이? 예. 네. 됐다. 아! 이로이이 뒤로. 아! 아! 아! 아! 아 a d 열정, 경사 가다가. 이게, 네, 경상, 네, 네, 네, 이게 네, 경상이다. 이땀시이 우리 줘요 신인 때 신인 때. 딱일 년이요. 네, 그리고 바로 군대 갔으니까요. 이게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게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. 그냥 뭐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. 그냥 뭐 생각 안 합니다.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딱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려고 하고 뭐 그래요. 저는 그래요. 원래는 좀잘막 막 스스로를 되게 깎아먹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뭐 어쨌든 이러한 일이잖아요. 실수를 했다는 거는 이러한 일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.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거, 최선을 다하는 거 뭐 잘하고 싶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건할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돌아가, 돌아가. 것 같아요. 군대에서 이제 야구도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셋을 대해 많이 받았었는데 팀에 오고 나서는 분위기도 좋고 이제 좀그 기분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즐겁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2년차 뭐 3년차랑 군대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손목 수술하고 나서부터 스윙도 제 마음대로 잘안 돌아가고 잘 계속 안 풀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이제 2년차 때부터 군대 있을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부상 없이 시즌 끝까지 계속 시합을 많이 나가는 거고요. 1군에 있던 2군에 있던 많은 시합을 나갔으면 좋겠고, 1본에 오랜 시간 있을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목소이가 되게 좋으시네요. 네, 아니야. 상무체조잘 봤습니다. 상무체조 보셨어요? 당연하죠. 한 5번은 봤어요. 아, 그거 끝까지 안한 거라... 거랑... <웃음> 형들도 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. 보원이랑 채영이 형이랑 지광이 형 오면 한번더 시켜야 될것 같아요. 같이 하시나요, 그럼? 아니, 저는 안할 거예요. <웃음>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